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구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컴퓨터 유튜브에서 우측 상단에 프로필을 클릭합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. 분석으로 들어갑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구독자 수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랑색 글씨로 실시간 집계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오르고 내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